자 결국에는 제가 클라린 주법 2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O 혹은 휘파람 모양을 만들기 위한 또 다른 설명이기도 합니다. O하고 휘파람 입모양은 분명히 기억하실 것 같아요. 제가 레슨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요. 이거를 항상 강조하고 넘어가는데요. 어, 이 모양이 안 되시는 경우에 또 다른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해외의 경우에 이런 설명들을 많이 하는데요. 밀크쉬이크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밀크쉐이크가 왜 이야기가 나오느냐? 자, 우리가 밀크쉐이크를 빨대로 쪽 빨아본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자, 이게 빨대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발 넣고 또 오하는 모양이 나오게 되죠? 자. 이 상태로 악기를 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미크 쉐이크의 그 고유의 그 밀도감으로 인해서 입술 주위의 근육을 자연스럽게 사용해서 이입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어,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본인에게 잘 맞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턱 부분을 당기시는 방법을 어, 터득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입술이 풀린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입술 주위에 어, 사용하지 않, 사용하지 않는 근육 혹은 내가 살면서 잘 사용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그 그런 근육들을 사용하면서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근육이 지친 상황을 우리가 풀린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정상적인 클라린의 주법으로 연주를 했을 경우에는 이 인중을 기준으로 11자, 인중 기준으로 양 옆에 11자 혹은 이 아랫입술 그리고 이 중간을 기준으로 어, 1 1자로 이쪽 부분들이 어, 땡기거나 이제 풀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연주를 하셨을 때 내가 볼이 아프다, 이쪽 근육이 땡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미 입 모양은 이애로 e,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면은요 살아가면서 혹은 이제 악기하고는 상관없이 생활 습관에 따른 건데요. <웃음> 내 몸이 힘을 쓴다고 인식하는 순간 이 e. 에. 그래서 이쪽에 어금니 쪽에 힘을 이제 쓰게 되는 경우인데요. 악기를 불기 전에 오 모양이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악기에 바람을 불어놓는 순간 내 몸은 힘을 쓴다고 인식하게 됐을 때 이제 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악기를 부실 때오 어, 하고 스타트는 하셨다고 하더라도 바람이 들어가는 순간 이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찢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어양 옆에서 바람이 새고 있으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그 현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할 말은 많지만 좀 생략은 할게요. 자, 애 모양이 되면은 제가 소리가 이쁘게 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주법을 항상 레슨을 할 때는 오, 휘파람, 그리고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말로 혹은 다양한 단어, 문장으로 설명을 되게 많이 드립니다. 어, 그래서 이게 혼자서 연습하실 때좀 팁을 또 드리자면은 입모양 오, 이 휘파람 입모양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바람을 어, 내보내는 그런 훈련들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거울을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는 거죠. 자. 음. 똑같이 이렇게 불고 있는지.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잘못된 방법은 바람이 들어간 순간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자, 음. 음. 자 지금도 바람이 새는 소리가 들리시죠?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바뀌는 모양을 확인하셨다면 스스로 연습을 통하셔서, 통해서 이 어, 부분을 교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소리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어, 클라리넷 입모양과 주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요. 좀 궁금증이 풀리셨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떨런지 자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요. 블로그 혹은 메일. 혹은 네이버 카페 클럽 커뮤니티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은요 제가 또 친절하게 도와드리고 힘이 되드리도록 힘써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